태국 부리람주에서 태어나고 세살 때부터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자랐다. 출생지는 부리람이지만 출신지는 방콕인 셈이다.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다. 다만 외국인 학교는 아니고 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의 비중을 더 높게 가르치는 태국의 사립학교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빅뱅과 투애니원 등 케이팝 가수들을 좋아했으며 노래와 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유치원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녔고 댄스 크루에 합류하여 활동하면서 노래 경연 대회, 트비 넘버 no. 원등 여러 댄스 경연 대회에 나갔다. 2010년 yg엔터테인먼트 태국 오디션에서 유일하게 합격한 참가자이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2011년 4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년 3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하는 게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아, 어,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คงจะมีอุปสรรคต่า I want to be one of part of them. I want to be a K-pop artist, you know. เราต้องสู้กับเขาแหละเราต้องสู้กับเขาให้ถึงที่สุดดูสิว่าชงวากาเกะอดต้นการศึกษาดูแลก็ต้องการที่จะเป็นศิลปินที่มีชื่อเสียงชงวากรที่จะเป็นศินมือตอนศิต้องการที่จะเป็นศิลปินที่มีชืกกต้็นือเสีวเองการทีอเสียเกิลปินที่ม 그거더 잘해 그데제 담당이 있어요 저는 항상 안무 담당이어고 그래서 항상 제가 짜고 그랬었어요 매달, 매달 짰어요 그 5년 동안 At the end of every month. YG에서 연습생으로 생활할 당시 영미권 요포 유학생 출신의 연습생들이 많아서 주로 영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진영의 파티피플에서 한국 데뷔가 목표이기에 영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어로만 생활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 와서 평생 써본 적도 없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한국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언어이다. 미국의 fsi라는 기관에서 각 나라 언어별로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레벨로 분류를 했는데 한국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오레벨이다 시간으로는 2200시간이 걸리는데 하루도 안 쉬고 2시간씩 한국어만 공부를 해도 최소 3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타지에서 남들과 똑같이 연습하면서 추가로 언어까지 공부했어야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들보다 두배는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데뷔 직전에는 매일 2시간씩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한국어를 공부했었고 현재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한다. 블랙핑크 멤버들 중 유일하게 연습생 시절 실력 및 인성 평가 면에서 올레 일을 받았다고 한다. 2016년 8월 8일 19살에 블랙핑크의 데뷔 싱글 스퀘어 1으로 데뷔하며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블랙핑크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이자 yg엔터테인먼트의 최초 순수 외국인 아티스트이다. 그만큼 블랙핑크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봐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뛰어난 춤 실력으로 블랙핑크 퍼포먼스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어떤 컨셉이나 의상이든 소화력이 매우 좋아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멤버이다. 아이돌 래퍼로서 몇 없는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센슬, 매드클라운, 제시 등의 국힙 래퍼들한테도 인정받는 여성 아이돌 최고의 랩 실력을 자랑한다. 모국어가 아님에도 한국어 가사를 거슬리는 발음이나 실수 없이 완벽 하게 구사해 매우 자연스럽다. 블랙핑크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 에서도 영어 랩을 맡았는데 깔끔한 딕션 처리가 인상적이다. 또한 블랙핑크의 메인댄서로 여자 아이돌 최상위권 수준의 춤 실력 을 보유하고 있다. 만능형 춤꾼으로 케이팝 아이돌에선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스웨그가 있고 춤의 스킬이나 맵시가 남다르며 리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안무가는 리사를 천재라고 평했다. 춤 실력이 대단해서 양현석이 리사의 춤을 보자마자 메인댄서로 지명했다고 한다. 긴 팔다리로 춤선이 매우 예쁘고 동작을 정확하고 파워풀하게 추며 어려운 동작도 깃털처럼 가볍게 소화해내는 수준급 이상의 실력이다. 주간 아이돌에 출연했을 때 비보이 기술인 프리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 등의 좋은 신체 스펙으로 인한 예쁜 춤선 디테일한 동작 표현으로 안무를 날리지 않는 실력 파워와 절도가 있는 춤 테크닉 안무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능력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를 잘 이용한 표정 연기력 유연성 등 메인댄서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다. 춤을 출때 본인만의 끼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력을 잘 보여주어 무대 천재라고 불릴 만큼 춤출 때의 흡입력도 뛰어나며 무대에서 굉장히 눈에 잘 띈다. 2021년 9월 10일 나리사로 블랙핑크의 세 번째 솔로 데뷔 타자가 되었고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했다. 기네스, 유튜브, 빌보드, 스포티파이, 음반 부문 등에서 각종 최단 최다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 유일 케이팝 여성 아티스트 최단 5억 스트리밍을 돌파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2월 14일 아이유의 채널을 꺾고 국내 연예인 개인 유튜버 구독자 수 1위가 되었다. 2022년 5월 11일 구독자 1 천만 명을 달성하며 국내 연예인 개인 유튜브 최초 다이아 버튼을 달성했다. 리사는 우리가 늙어도 새롭고 젊은 세대의 교체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얘기라는 분이 아직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밝게 빛났는지 여전히 기억하실 테니까라면서 천진난만하지만 속이 깊은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거 봐, 다이가 되어가지고, 이거 봐, 다이가 어이다가거고 เราจะดังกันขณะเนี้ค่ะเราจะเป็นตัวอย่างที่ดีให้เขาได้มั้หนูจะต้องทํายังไงให้เขาไม่ผิด Lisa is the most constant one 가끔 뭐 <enquanto> 힘들어 하거나 <하는 거까> 뒤쳐진 멤버가 있으면은 주고, She brings positive energy into the group. But sometimes I feel like I f a e l i k e I l like I feel like I f t e i t e I e e l l i e feel like I l like a l l k e I feel l k e I i e l l e l e l l e k I'll keep doing keep that. Going. <laughs> keep, going. Yeah.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laughs> Lisa. <laughs> And we're ladies, so we have our moments. Yeah. But when you have the good positive energy going on, it helps. Are we going to Coachella like Blackpink like are you surely. When I feel like I feel like we've come the right way. This is what we want to do. Remember today for the rest of my life. 제니가 말하기 미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자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자고 배고프면 아무하고나밥 먹기 때문에 로제가 말하기 리사는 영혼부터 자유롭다고 한다. 리사의 최고의 무기는 긍정이고 스스로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된다.